자, 인사부터 할까요? 슬리트, 슬리트. 아, 슬이트 있습니다. 아, <웃음> 카메라 한 개밖에 없는데. 슬이트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자! 저희 2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! 위2 트위치. 안녕하세요 주임가! 워우! 아우리이 네. <웃음> 우리가 이렇게 <웃음> 또 카메라 켜게 된 이유가 있죠. 그렇죠. 저희들 소재로 이제 웹툰이 공개가 되잖아요. 그치.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모였습니다. 일단 먼저 샤라우투 주식회사 너하고 앤 포켓돌스에서 저희를 위해 이 다시 한번 사랑해줘라는 웹툰을 만들어줬어요. 네, 너하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그 화제 그림을 사진? 한번 공개해봐야죠. 를자 아. 단체 사진 공개합니다. 와 아. 이게 현실에서 못 보는 모습이라고. 음, 그렇죠. 우린 다 아끼 들고 있잖아. 음, 약간 약간, 약간 아. 그거 그거 같아요. 우리 첫첫 콘서트 했을 때. 어, 그 찍은 그 어, 맞다, 맞다. 계단, 아. 계단 앞에서 계단 앞. 아, 어. 그런 느낌. 형딱 래퍼다, 그러니까. 래퍼? 응. 어. 그리고 정연이 <웃음> <웃음> 방금 래퍼로서 <웃음> <랩으로서 약간> 이상을 <웃음> 안. 해. 그때 팔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네. 음. 같아 마퍼이를 연주를 하는데. 에이 형 그때 어, 내 팔뚝 장난 아닌데 막. 맞자 그때 그. <웃음> 이런 거 정연이 나가고 있어. 또 포지션이 있잖아. 네. 뭐 메인 댄서, 메인 래퍼, 뭐 이런 게 있잖아. 나 네. 아, 뭐일 것 같은지. 어, 뭐일 것 같냐? 한 명씩 말해보자. <웃음> 그러니까 나는. <웃음> 음. 나는 리더랑 메인 비주얼이지. 뭐 메인 비주얼이라는 그 보이즈 보이즈. 어 나는 마청, 마청, 마청 아니면은 뭐 나도 나도 래퍼? 여기 생긴 게 래퍼 랩을 안 하면. 당연히. 아니 내가 봤을 때 약간 준원 형이. 웹툰 상에서 막내였으면 음. 어떨 것 같아? 와 그럴 일 없을 것 같아. <웃음> 와. <웃음> 일단 이번 웹툰이 진짜 그 대박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사실 우리는 웹툰 많이 보면 알잖아. 원래 웹툰의 부금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. 아, 그리고 웹툰의 부금이 부금 때문에 막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뭐, 어, 그런 되는 게 진짜 많은데 우리는. 웹툰의 부금을 당한대지야 간다 이런 느낌 저희가 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저희들 소재로 만든 다시한번 사랑해줘 이 웹툰이 일단 제일 먼저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네,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, 많은 분들이 이 웹툰을 보시고 저희 투제의 음악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웹툰 뿐만 아니라 웹툰 안에서의 부금과 OS, OSG도 저희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. 위 두시! 지금까지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사랑해줘.